자, 여러분들, 어, 부르라고 하는 자막 편집기를 실행하시면요. <웃음> 실행하면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 요 화면은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첫 번째, 그냥 어떻게, 거기, 하는 샘플 문서가 나와 있는 것 뿐이에요, 샘플요. 음. 자,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 그러면, 왼쪽에 보시면 여기, 새 영상 파일로 시작하기 보이세요? 음. 네, 새 영상 파일로 시작하기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찍어놓은 영상 있죠? 네, 찍어놓은 영상을 불러오시는 거예요, 찍어놓은 영상요. 어. 제가 찍어 놓은 영상 중에서 이거 하나 불러볼까요? 자, 그러면 처음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음성인식 언어 선택을 해가지고 한국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나오죠. 그죠? 네. 총 4개 국어를 이렇게 자막처리 해줘요. 네. 우리는 뭐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네. 한국어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한국어. 네. 그 말도 다한국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그 음성 분석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치가 올라갈 거예요 이 수치가 5% 쭉 해서 올라갈 거거든요 얘가 이제 100% 되면은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100% 되면 근데 100% 이걸 못 기다려가지고 다들 보면은 어 뭐하고 있지? 되나 안 되나 몰라가지고 종료하신 분들 꽤 계셔 근데 또해 계속 반복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 100% 되면 끝난거예요 100% 여러분. 자, 그 사이에 잘 보세요. 그 사이에. 편집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마우스 커서를 요 사이에 있지. 영상과 각 흰색 선 있죠. 사이에 살짝 갖다 대면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좌우 화살표로 바뀌어요. 보이세요? 좌우 화살표. 위 얘를 꾹 누르고 움직이면 오른쪽 왼쪽 이렇게 움직여 보면 보이세요?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서 왼쪽에 좀 크게 좀 보면서 하는게 편집하기 편하겠죠. 이해되시나요? 왼쪽에 크게 편집하자면 편집, 편집하기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격은요, 네.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됐나요? 네. 적절하게 여러분, 편집하기 편안하면 사이즈로 막 조정하시면 되세요.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 보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왼쪽에 보시면 여기, 브루라고 하는 광고가 나와요. 음. 보이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영상에 이 광고가 처음에 지들어가면 고정답게 그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광고를 없애지 않고 하다 보게 되니까, 처음 시작할 때 부르가 왼쪽에 딱 찍혀서 나와요. 옛날에는 아래쪽에 첫 번째 줄에 그냥, 과거에는 첫 번째 줄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음. 여기에 부르로 만든 광고입니다, 그 영상입니다, 그 광고가 나왔는데, 지금은 아예 이렇게 이미지로 박아버렸어요. 이거 없앨 수 있어요. 없앨 수 있어요. 어떻게 없었냐 그러면, 오른쪽 첫 번째 1번, 1번 있지, 1번. 1번 음. 오른쪽 끝에 가면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 보여요. 보이나요? 예. 네, 네. 걔를 클릭하면 브루를 어떤 광고 어떻게 광고할 거냐 쭉 나오죠, 그죠죠 네. 여기를 다시 바깥에를 찍으면 이제 X 버튼이 나와요, X. 네, 보이죠? 예. 네. 네, X를 클릭하면 이렇게 삭제할 수 있어, 요 삭제. 음, 음, 그러면 이제 광고가 사라져요. 음,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첫 번째 여기 보이는 이 자막 있죠 보이세요? 이 네. 자막은 여기 아래쪽에는 이 자막을 얘기합니다, 영상. 밑에 있는 자막 음. 자 여기 영상을 보세요 클릭을 안하면 여기 자막을 클릭 안하면 이렇게 나와요 영상과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얘를 클릭하게 되면 영상과 자막으로 두 개가 나뉘게 되어 있어요 음. 보이나요 음. 그래서 여기 보이면 여러분들은 수정을 여기 자막부분 보이 자막부분 음. 자막부분을 수정하는거예요 자막부분요 음. 자막부분을 수정하면 잘 보세요 디스플레이 캡처 화면을 내가 녹화해.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플레이. 네, 플레이를 누르면, 소스목록에서 그면 디스플레이 캡처, 즉, 화면을 조금 키워서 소리가 좀 들리게 해드릴게요. 자, 디스플레이 캡처, 즉, 화면을 내가 녹화를 하겠다는 의미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화면을 내가 녹화를 하겠다는 의미에요. 근데 얘가 지금, 내가 녹화해, 따라 있니? 이렇게 인식이 됐죠. 그러니까, 제일 위에는, 영상에서 지가 그렇게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지 위에 있는 영상은 영상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단어는 이게 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해요 밑에 있는 단어가 밑에 있는 단어 위에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화면을 자보세 다시 들어볼게요 디스플레이 캡처즉 화면을 내가 녹화를 하겠다는 의미 화면을 내가 녹화를 하겠다는 의미예요 내가 녹화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렇게 수정해주면, 말은, 아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단어는 저렇게 100mm에 정도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소리 부분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지가 인식을 했다는 얘기지, 얘기를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내용을.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됐죠? 그리고, 이거를 들을 때 하는 방법, 잘 들어보세요. 클릭한 다음에, 매번 여기서 플레이 버튼 누르고 정지하고 플레이 버튼 누르고 정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면 재생이 돼요 디스플레이 캡쳐서 화면 정지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축키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해요 단축키를 쓰는 게 훨씬 편집하기가 좋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네.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여기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수정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쭉쭉쭉 들으면서 수정을 해 가면 되는데 이제 잘 보세요 좋은 거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면 두 번째 거 볼게요 화면... 화면을 녹화하겠다는 의에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캡처를 딱 클릭하면 은 이렇게 디스플레이 캡처 화면이 딱 나오고요 그럼 자 여기서 보니까 내가 요렇게라는 단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딱 클릭하면 클 요렇게 디스플레이 그냥 딱 클릭하면 디스플레이 캡처 화면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 있는 요렇게 부분만 없애고 싶은 거예요 글자를 없앤다 그러면, 그래, 당연히 글자를 없으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글자는 안 나오지만, 소리는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소리까지도 없앨 수 있어요 그 소리를 어떻게 없애냐 그러면 여기 위에 영상부분 있죠? 네. 영상부분이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네. 요렇게를 클릭한 다음 키보드에서 딜리트기 되죠? 네. 딜리트그를툭 하고 누르면 네. 영상에서 사라졌거든요 네.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재생시켜 볼게요 클릭하면 은 디스플레이 캡처 화면이 딱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요렇게는 단어가 딱 사라진 거예요 즉, 약간의 컷 편집은 돼요. 응. 영상 부분에서 내가 그래서 말을 하다 보게 되면, 아, 아,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쓰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들 <웃음> 그죠? 예, 네, 그게 그런 부분을 여기서 없앨 수 있다고요. 해 근데 문제는 너무 그걸 없애버리잖아요. 응. 너무 그걸 없애버리면 어떤 문제로 발생하냐 그러면, 발어가 탁탁탁탁 끊기는 느낌이 들어. 요또 영상이 딱딱 끊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상과 그 화면을 잘 보고 너무 부자연스럽다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됐나요? 네. 영상과 화면이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하면 돼요 최최소화시키란는얘기예요 음. 최소화 네. 이해 되시겠어요? 네. 근데 하다보게 되면 말을 잘못해서 또는 실수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어떤 경우냐 그러면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실수해서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시 찍어 네.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수했서 그럼 어떻게 해? 지워야지 생각하고 잠깐 멈추고 심흡한 다음에 이해되시겠어요? 음. 다시 그 부분을 얘기하면 돼 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 했던 부분을 통째로 지우면 되잖아요 지금처럼 네. 그리고 연결시키면 되잖아요 음.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하나를 찍을 때 찍을 때 중간에 실수했다고 다시 찍지 마시고 다시 그냥 연속적으로 찍으면 된다고요 음. 이해됐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알려드리면 통째로 없애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없애냐 그러면 이걸 클릭했죠? 클릭했죠? 그럼 선택이 이렇게 됐잖아요 보이세요? 이렇게 선택이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키보드 디 t 트해으면통째로 날라가버려요 음... 영상에 이 라인이 음... 이 라인이 통째로 날라간다고 통째로 그러니까 그 라인 통째로다 벗지 마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새로 시작할 때는 딱그 위치에서 화면이 전진 상태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편집 하기가 좋겠죠 자연스럽게이어가는데막 화면이 막 움직이는 상태로 다른 화면서막 화면 탁탁 바뀌면서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야 부자 부자연스럽겠죠 그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여기 에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물음표가 있고요 점점점이 있죠. 네. 두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물음표는 네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겠어 아... 이해되시겠어요? 물음표는 네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겠어 되기고요. 점점점은 쉬었다는 얘기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점점점은 이야기를 안 하고 쉬었 신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있죠. 한 5초 정도 쉬었어. 그럼 점점점 5초 나와요. 근데 그 구간이 굳이 사람들이 보는데 필요가 없는 구간이야. 그럼 점점점 5초를 날려버리면 5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좀 하다가 바로 탁넘어갈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예, 그렇게 영상 부분 컷 편집을 할수 있어요. 그런식으로 자 그러면 두가지를 설명드렸어요 위쪽에 아래쪽에 있는 자막편집 위쪽에 있는 컷편집 두개를 알려드렸는데 쭉 읽으면서 하는 편집을 하는건데 자 어, 자막을 이렇게 집어넣는거 있잖아요 이거는 5분 이내짜리 영상이면 저렇게 집어넣는게 맞아요 여러분 짧게 들어가는거니까 근데 5분이 넘어가면요 영상적으로 컷편집하다 시간이 다 가요 여러분 자막편집하다가 한 10분짜리 하면 은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찍은 영상이 5분 전으로 좀 짧은 거야 그러면 자막 넣는 불을 작업을 해요 근데 내가 찍은 게한 10분짜리 좀긴 영상이야 그러면 자막 처리를 해야 되는 영상이면 무조건 하고요 근데 굳이 자막 처리를 안 해도 되는 영상이면 굳이 자막 처리하지 말고 그냥 유튜브에 올려 버려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분들이 필요한 거는 영상의 개수를 늘리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예, 네. 영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게 영상을 이더 훨씬 더 이쁘게 만들게 지금 당연히 필요한 게아니니까 이해 됐나요? <목소리> 자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 설명 드린 거예요 갈게요 자 그리고 그리고 계속 주로 설명드려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거 이해하시면 또 좋아요 보세요 여러분 캡처를 네. 클릭하면 그래서 디스플레이 캡처를 딱 클릭하면은 요 디스플레이 캡처 화면이 딱 나오고요 나오고 네. 뭐 이상하게 생기게 딱그 거울처럼 쫙 모이는 화면이 나와요 근데 지금 저처럼 요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안 나오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이걸 두, 지금 따로따로 돼 있지 따로따로 네. 나는 한 줄로 만들고 싶은데 네. 이해 되시겠어요? 쉬워요 잘 보세요 나와요 이 뒤에 가서 커서 깜빡깜빡 떼고 있죠 네. 이 상태에서 그냥 키보드에 는디리트 키를 눌러 당기는 거예요된 그러면 이게 위로 올라와요 아. 이해 되시나요? 그렇게 한 줄로 만들 수 있어요. 음. 됐나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니야 다시 두 줄로 분리하고 싶어 그럼 그냥 엔터치는데 다시 그이에 엔터치면 두 줄로 분리가 돼요. 네. 그러니까 한글 편, 아래한글 편이 서는 것처럼 대, 대, 그러니까 다음 줄에 있는 거를 엔터쳐서 넘기거나 이해 되시겠어요? 땡기거나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좀 부자연스럽게 안 끝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이렇게 탁탁탁탁 분리시키면 돼요. 됐나요 여러분? 자 요렇게까지 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상한게 짝짝짝 하다가 내가 실수로 이상하게 짝짝짝 모인 이걸 지워버렸는데 잘 보세요 지워버렸는데 잘 보세요 내가 내 생각에서 맞다라고 생각이 지웠는데 캡처를 딱 클릭하면은 요 디스플레이 캡처 화면이 딱 나오고요 나오고 이상한 화면이 나와요 근데 너무 잘돼버렸네 이상하게 나와요 안되는데 자 어쨌든 여기 편집을 했는데, 근데 다른, 어, 좀 이상한 거야. 뭔가 안 맞아. 수도잘안 맞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컨트롤, 지금처럼 이런 경우는 컨트롤 Z 누르면, 마지막에 수정한 게 적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수정한 게 적으니까, 원상복귀가 돼요. 음.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잘 보세요. 얘를, 저,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얘를 지우고, 또 편집하다가, 얘를 또 지웠어. 음. 그러면 컨트롤 Z 하고 뭐가 재생이 됩니까? 마지막으로. 그죠? 네. 근데 나는 복구시키고 싶은 게 뭐예요? 쉽게. 여기 위에 거란 말이죠. 네. 이해 되시겠어요? 네. 그런 경우 어떻게 복구를 시키느냐? 설명해 드리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 편집 있지, 편집. 네. 편집에 가 보면 여기에 원본 복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아. 보이세요? 네. 얘를 클릭하면 원래 원본이 나와요. 네. 편집하기 전 원본. 네. 거기에서 거기에서 이상하게 생긴 여기 짝짝짝 모인 뭐 있잖아요. 요거지였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를 컨트롤 C 복사했죠? 복사를 누르는 순간 딱 넘어와요. 이렇게요. 음... 편집하 화면에 넘어와요. <웃음> 그 다음에 여기다 내가 컨트롤 V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꼴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음... 자,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단어 편집도 좀할수 있어요. 내가 저쪽에 썼던 단어를 아래쪽에다 더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영상까지 같이 딸려오다 영상까지 다시 딸려오니까 같은 화면 내에서 그죠? 네 쓰는 보이는 영상이라 그러면 큰 이질감이 없는데 갑자기 다른 화면에가까거그 화면이 나왔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편집 컷 편집을 할때그 네. 부분을 이해되셨죠, 그죠?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 예, 됐죠, 그죠? 네. 다시 한번 말해 주시요 원본 보기에서 어떻게 받으라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려 생긴 짝짝짝 모인이죠. 네. 이거 지웠단 말이죠. 이거 그대로 바꿔올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원본 보기 가서 네. 가서 여기 생긴 짝짝짝 있잖아요. 생긴 짝짝짝 모인 요거를그대로블록지해서 컨트롤 네. C 복사하기잖아요, 그죠? 네. 컨트롤 네. C 해서 여기 아. 아까 그 위치 와서 컨츠를 V하면 된다고 이렇게요. 네. 네. 네, 그러면 그대로 다시 원상 복귀되고 재생이 된다고요. 그래서, 불을 해서 상당히 이런 편집하시게 되면, 웬만한 다른 편집기를 안 써도요. 요거 하나에서 거의 대다수가 다 끝나요, 여러분. 거의 대다수가 다 끝나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쭉 끝까지 편집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됐나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 이제 편집을 하다 보게 되면 좀더더 더 기술들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기술들을 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그러면 샘플도 좀 다르고 한데, 현장에서 이런 경우 있어요. 물건을 찍었잖아요, 물건. 여러분, 물건을 찍었을 때, 물건을 찍으면 물건이 막 흘러, 물건이 이렇게 쭉움직여 물건이. 보이죠? 그럼 내가 만약에 화장실을 소개해서 화장실 소개가 끝났죠? 끝나면, 화장실 소개가 딱 끝나면 또 글자가 없어져야 돼. 근여러분들 편집을 하기되 어떻게 하냐면, 화장실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방으로 가는데,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전 있죠? 다른 말이 나오기 전까지 화장실에 계속 있는 거 있냐? 자막이요. 그렇게 편집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또 어떻게 쪼개서 구분하느냐, 기법들을 배우셔야 돼. 그런 경우는 에좀 점점점 부분이 있죠. 그거를 나누, 나누기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샘플이 좀 이래가지고, 그 부분까지 못 보여드리겠어. 어쨌든, 나중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안 그러면 제가 못 알려주잖아요. 편집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현상들이 발생해요, 여러분. 네. 제가 영상을 좀 샘플을 보여주고 싶은데, 남의 물건이잖아요. 남의 물건을 지금 여기다 보여주기엔 좀 그래서. 연락을 네. 네.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기본적인 편집하는 짝 방법을 배웠죠, 그죠? 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 이제 편집을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오타도 열심히 수동하면 되겠죠? 네. 실수하더라도 당할 필요가 없죠, 이제는. 그냥 찍으면 되잖아요. 그냥 찍고 필요없는 건 날리면 되니까. 네. 이게 됐죠, 그죠? 연결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보세요. 여기 화면에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처럼 검정색 배경 화면으로 안 나오고요 그냥 흰색 화면만 나오죠 그죠 흰 네, 나오죠 위에 보시면 여기 어, 홈 말고 홈에도 있긴 한 홈에도 보시면 여기 오른쪽 우측 편에 있고요 홈에도 보이세요 여기 네, 여기 보면 여기 자막에 가도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자막에 가도 똑같이 나와요 거기 보면 여기 배경이라 적혀있는 여기 보면 기본이라 되는 거 보이시죠 기본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돼있어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기본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테두리 그 다음에 배경 이런거 눌러보면 바뀌어요 보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한 형식으로 눌러서 바꾸시면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A라고 적혀있는거 색깔이지 색깔 요거를 자 배경화면에 배경색깔을 또 지정할 수있어요배경색깔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라고 되어 있는 건 글자 색깔이죠 글자 색깔 음. 붉은색에 노란색 뭐 하고 싶다 그럼 글자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음. 글자 색깔요 그리고 그 글자 크기 그 100이라 는 숫자는 글자를 좀 작게 글자를 좀 이해되시겠어요 크게 이렇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조정을 또 가능합니다 됐나요 음. 그리고 여기 볼드 되는 어있건 굵게 그죠 음. 굵게 하는 거고 그 왼쪽에 보시면 이건 폰트 어떤 폰트를 쓰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원하는 폰트와 원하는 색깔과 원하는 형식으로 자막을 보여줄 수 있어요 됐나요?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아시게 되면 자막 편집도 여러분들이 거의 완벽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마무리 해드릴게 마무리 자잘 보세요 자 홈부터 볼게 홈부터 자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우리가 영상 파일로 가지고 왔죠 그죠? 네. 가지고 와서 자막을 어떻게 해서 여기서 영상과 자막을 영상과 자막을 수정을 했죠 그죠? 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다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장해야 되겠죠? 저장할 때첫 번째가 뭐예요? 프로, 프로젝트 저장 자, 여기 파일 파일 보이세요? 파일? 파일에 가면 여기 프로젝트 저장하기라는 버튼이 있어 보이세요? 네, 그러면 영상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프로젝트 파일, 즉프로젝트란 단어를 여러분 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서라고 있는 것을 그혀요 문서 그러면 한글이면 한글 문서 저장 이해 되시겠어요? 부로 문서 저장하는 거라고요 음. 자 우리가 저장은 했는데 수정이 필요해 자막을 누죠자 음. 한글 문서를 저장했는데 수정이 필요해 그럼 뭘 불러요? 그 저장한 문서를 불러서 수정하잖아요 음. 똑같은 거예요 부로로 내가 자막을 만들었는데 수정이 필요해 그러면 저장한 그 프로젝트 파일 저장한 거 있잖아요 그걸 불러서 수정하는 거라고요 음. 이해됐나요? 이해 되셨어요?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동영상 좀 유튜브에 올리는 거 유튜브에 올리는 건 여기 뭐예요? 영상으로 내보내기 이거예요. 그죠? 네. 영상으로 내보내기를 눌러가지고 뭐예요?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 만든 영상을 뭐하는 거에요?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거라고요. 이해됐나요? 이걸 영상으로 내보내기 한 거를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 보이세요 뭐 다른 형식으로 네,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 누르면 두번째 텍스트로 내보내기라는게 있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네.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 텍스트로 내보내기 하면, 이렇게 내보내기 해볼게요. 자, 그러면, 폴더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금 자가, 자막, 자막, 작업한 뭐가 나와? 이렇게 텍스트. 쭉 나오는 거예요. 보이세요? 네. 자, 그러면, 영상을 찍었어. 그 영상에 대한 설명을 쫙 해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컨텐츠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네. 그컨텐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블로그에 올리는 거야. 요걸 음.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콘, 복사해서 컨트롤 C에서 뭐 하는 거 블로그에 가서 컨트롤 V 를면 되잖아요. 음. 그러면 내가 텍스트를 안 쳐도 돼. 음. 있는 내용, 그죠? 만들어진 내용 그대로 갖고 오는 거니까. 거기다가 영상하는 화 사진들, 그죠? 사진만 몇몇 장 캡쳐해가지고 중간중간 넣어주면 되잖아요. 음. 이해됐나요, 여러분? 중간중간 넣어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블로그가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든,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자, 보세요, 여러분. 제 블로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금 보여주는 영상이 있죠? 네. 지금 보여주는 영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한 거예요, 제가요. 유튜브에서 올리고, 그리고 블로그에서 올렸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제 블로그에 가서, 자, 블로그에 가서요. 지금 올리는 영상 잠깐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에 지금 OBS 화면 디스플레이 설정해가지고 나오, 보이세요, 이거요? 지금 제가 지금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이, 이거에 이거. 이거. 샘플 보여주는 게요. 그래서 요거를 잘 보세요, 제가. 유튜브에 어떻게 했는지. 아, 여기 유튜브에 어떻게 했는지. 자, 유튜브에 가면 유튜브에 지금 이 업로드한 영상이 지금 얘가 있어. 소스 목말씀을 할게요. 이거를 유튜브 스튜디오로 갈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지금 이해하시면 돼. 당장은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그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형태는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제목에 DB랜드에서 OBS 스튜디오 아, 처리 방법 해주 좀 해놨죠 제목 이 제목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넣었다고요 음...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왜 앞에 DB랜드 안 넣냐 그러면 어, 여기는 블로그잖아요 유튜브랑 다르게 블로그는 계속 똑같은 내용을 쓰게 되면 광고를받아들이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수하게 제목으로 가는 데 제목만 네, 제목으로 간 거예요 그다음에 캡처했잖아요 여기 내용이 있죠? 내용. 이 내용이 뭐예요? 아까 여기에서 부르에서작업한 텍스트 있잖아요. 그걸 갖고 와서 저는 조금 더 편집한 거예요. 보통 편집 안 해도 큰 상관은 없어요. 없는데 편집을 한 거라고요. 편집을 한 거예요. 편집을 해가지고 사진 있죠? 사진. 영상에서 사진 캡처해가지고 사진 캡처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 되시나요? 맨 마지막에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넣었어요, 이렇게? 유튜브에 올린 영상, 링크 이해 되시겠어요? 링커를 걸어가지고 영상까지 재생되게 만들어준거죠. 개념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블로그하고 유튜브가 한방에 끝나잖아요. 맞죠? 그죠? 영상 하나 찍어가지고 블로그하고 유튜브가 한방에 끝난다고요. 나머지 카카오 TV랑 네이버 TV는 똑같은거 그대로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개가 동시에 끝난다고요. 블로그만 조금 손이 갈 뿐이지 나머지 네이버 TV랑 카카오 TV는 손이 안 간다고요 여러분. 그거 그대로 올리면 되는 거대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왜? 네이버 TV랑 유튜브랑 들어가보면는똑같다니 그 여러분? 구성이? 똑같아요 여러분 카카오 t v 에서 구성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끝난다고 여러분요 블로그만 구성이 틀리잖아요 블로그만 조금 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상 한개 찍어가지고요 동시에 네 군데를 한 방에 방에 홍보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해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익숙해지자면, 불을 해서 자막 편집을 잘해야 돼. 음. 그렇잖아요. 우선순위가 불을 에서 자막이 돼야지, 블로그를 올릴 수 있잖아요. 음. 자막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쳐야 돼. 음. 그서 그렇죠? 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죠? 렇 네. 네. 자,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능력들도 알려드렸고요, 여러분. 나머지는 거의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메뉴들이. 중복 안 되는 메뉴들에 대한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 파일에 가면요. 영상 추가하기란 메뉴가 있어요. 보이세요? 네. 네, 영상 추가하기 메뉴 누르면 영상 두 개를 동시에 편집할 수 있어요. 음. 이게 되시겠어요? 그러면 보통 브루에서할 어, 때는요. 영상을 두 개를 이어서 편집하기보다는 앞에다가 오프닝 영상 있죠? 인트로. 예. 인트로 영상을 찍어넣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상을 추가하기 해서 인트로 영상을 가지고 가서 앞쪽에다 배치하고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부루를 넣어서 인트로가 재선되고 영상이 되, 되게 하는 경우들이 좀 많고 아니면 야외 바깥에 찍었고 실내를 찍어서 그럼 두 개를 불러와서 두 개를 이어, 이어서 연결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어요. 부루요 점점 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러면 여러분 별도의 편집기를 안 써도 된다니까요. 거의 이거 한번 다를 수 있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여기, 여기 되셨어요? 홈, 홈 설명, 큰 문제 없죠, 그죠, 여기? 네, 크게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편집 가보면, 이제, 여러분, 그 편집 가보면 요것도 뭐 크게 문제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단축키 쓰는 키보드 쓰는 걸다 배웠기 때문에, 되돌리기 컨트롤 Z잖아요. 그랬죠, 그죠? 그런 거라서, 크게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자막 다음에 여기 삽입 보이세요, 삽입? 네. 삽입 들어가면, 이미지 삽입을 할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상에 광고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해되시겠어요? 영상 왼쪽 상단, 오른쪽 상단에다가 이렇게 잘 보세요. 이미지 클릭한 다음에, 현재 클립 이미지는, 현재 보이는, 내가 선택한, 만약에 제가, 요 1번 트랙, 3번 트랙 선택했죠? 이 3번 트랙이 왔을 때 이미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보통은 이제, 설명 쭉 하다가 뭔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줘야 돼. 그런 경우에는, 현재 트랙의 이미지만 선택하면 돼요. 이해됐나요? 근데 광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미지 가서 전체 클립을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전체 클립을 선택해가지고 이미 사비를 누르면 내가 요런 이미지를, 그죠? 네, 이미지를 그 광고네. 남의 광고라서 그렇다. 그죠? 네. 사진에 가서 제꺼 광고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까요? 추천명 이런 광고를 하나 넣고 싶어. 그럼 요런 거를 어떻게 해요? 여기다 이렇게 올려버리면. 이해되시겠어요?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들어간다 영상이에요. 이해 되시겠어요? 그래서 불우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광고를 집어넣을수 있어요 여러분. 중간 광고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음. 영상 중에 탁탁 태어나고 할 수도 있고 이해 되시겠어요? 굉장히 좋은 기능이 초가에있어요 과거에는 어떤 기능이에요? 작년에는 어떤 기능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광고까지도 찍어넣을수 있다. 간편하게 여러분 지금 영상 만든는에 광고 만들면 되잖아요. 특히 파워포인트로 파워포인트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광고 하나 만들어서 이미지를한 다음에 바로 등록하면 바로 되니까 그죠? 네. 자그 다음에 효과 가보면 이제 필터를 쓸수 있을 필, 필터 근데 필터를 쓸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다양한 필터들이 있어요 여러분 효과 필터요 근데 이거는 뭐 부동산 물건이면 물건을 찍었을 때좀 이쁘게 보이게 할수 있는 기능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네, 안 써도 되겠죠? 안 써도 되겠죠? 네자그 다음에 설정 가보면은 언어 뭐 설정 카드에 가서 프리뷰 설정 이런 거는 큰 의미 없는데 프리뷰는 이거예요 여러분 위쪽에 고정하기 뭐 왼쪽에 고정하기 오른쪽에 고정하기 바꾸는 거죠 그죠? 이런 거예요 네. 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파노라마 모니터라 는게 파노라마 모니터라고 모니터가 이렇게 길어요이 모니터 그런 데서 요걸 하게 되면 엄청 편리한하게 이용이 가능하죠. 또는 사무실에 데스크탑 쓰는 분들은 이제 24인치나 27인치 쓰잖아요. 그죠? 27인치 쓰면 또그 거의 길게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여러분들 편집하시는데 굉장히 좋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자, 나머지는 끝났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루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설명드린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 편집하다가 써야 되는 기법들 몇 가지를 못해드리긴 했는데, 왜 그건 샘플이 좀 달라서 못해드리긴 했는데, 이 정도만 하면, 부루에 대해서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 이 정도면 내가 웬만하면다 만들 수 있겠는데 생가안 드세요? 그만큼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컷 편집하거나 자막 넣거나 할때 굉장히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 부루를 제대로 이용해가지고 제대로 활용해보세요, 여러분요. 자, 마무리할게요, 그러면요. 네.